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벌써 몇차례 모바일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닌텐도 2016년 슈퍼마리오 런으로 그 문을 연지 3년만에 다시 한번 마리오의 ip로 돌아온 마리오 카트 투어 아무래도 첫번째 게임이었던 슈퍼마리오 런이 닌텐도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좀 재미없는 게임으로 출시가 되다보니 이번 게임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이거 하나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 카트 투어 정말 기깔나게 잘 뽑혔습니다 일단 게임의 기본 베이스는 마리오 카트 7으로 동일한 렌즈를 사용하여 닌텐도로 즐겼던 그 마리오 카트의 재미를 잘 가져왔는데요 오리지널 마리오 카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그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부스트 게이지를 모으는 그 찰진 드리프트 손맛 그 맛을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놀랍게도 마리오 카트 투어에서는 이 손맛을 거의 그대로 이식시키면서 모바일에 정말 최적화된 플레이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일단 전진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화면을 터치한 뒤에 좌우로 손가락을 슬라이드하게 되면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좌우 이동이 가능하며 아이템의 사용 같은 경우도 화면을 탭하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잘 이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작의 한계가 있는 모바일이다 보니 이를 도와주는 다양한 조작 방식들도 있었습니다 벽이나 꺾어야 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어시스트를 해주는 핸들 어시스트와 아이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템 박스를 획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지하고 있는 아이템을 사용해주는 자동 아이템. 그리고 핸드폰을 기울여서 이동을 시키는 자이로 핸들 기능과 게임의 핵심 재미인 드리프트를 좀더 유연하게 시켜줄 수동 드리프트 같은 조작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작은 좌우 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데에 반해 드리프트가 일정 각도 이상 꺾여야 발동이 되는 방식이어서 초보자 친화적인 조작 방식이지만 수동 드리프트 기능을 켜두게 되면 좌우 이동이 사라지고 화면을 터치하여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오직 드리프트만 하게 되는 노바꾸 같은 조작 방식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상하고 익숙하지 않아도 한두 판만 플레이해보신다면 적어도 제 기준으론 오리지널의 손맛을 거의 재현한 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게임의 플레이는 마리오 카트와 유사한 방식에서 모바일에 맞춰 많은 부분들을 간략화 시켜놓았습니다. 모든 레의 수를 3바퀴에서 2바퀴로 변경시켰고 각종 컵별 코스의 수도 기존 4개에서 기본 트랙 3개와 챌린지 맵 1개로 간략화 시켜놓았습니다. 각 컵의 코스들에서는 최대 5개의 스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스타는 게임 내에 등수, 콤보 기본 아이템의 수치를 합산한 수치의 합으로 획득이 가능한데 굳이 1등을 하지 않아도 주행 내에 획득할 수 있는 콤보 점수와도 같은 부가적인 점수만으로도 5스타를 채울 수 있어 1등이 절대적인 목표가 아닌 좀더 다채로운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마리오카트2와의 아이템은 캐릭터, 머신, 글라이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이템의 등급이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치는 모두 동등하며 아이템들이 가진 고유의 능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진 캐릭터인 폴리는 7가지의 아이템들이 동시에 사용되는 아이템인 럭키세븐을 획득할 수 있고 가장 낮은 등급의 캐릭터인 언금엉금은 트리플 초록 등껍질을 획득할 수 있듯 캐릭터 간의 차이는 트랙에서 랜덤으로 획득이 가능한 고유 아이템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머신 같은 경우도 보너스를 주는 액션들이 서로 다르며 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특정 아이템을 획득 할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으며 각기 캐릭터 머신 글라이더들 또한 트랙마다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상위 티어의 캐릭터를 뽑았다고 그 캐릭터만 주구장창 쓰는 방식이 아닌 트랙마다 계속해서 다른 캐릭터 머신 글라이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캐릭터들의 고유 능력으로 재미의 다양성을 넓히면서 최대한 게임플레이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을 잘 지켰습니다 가장 예민하게 생각해야 할 과금은 합리적이면서 조금 욕심을 부린 과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리오카트 투어는 골드패스라는 시즌패스권과 가챠라고할수 있는 뽑기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였 는데 월 6500원인 골드패스는 게임을 진행할수록 포인트를 획득하여 특정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컵을 진행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을 일반 유저들은 반밖에 획득 할수 없지만 골드패스 유저들은 이 보상을 전부 획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상과 배지를 획득할 수 있는 챌린지에 골드패스 전용 챌린지 에 추가 그리고 200cc 레이스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늘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에서 6천 500원이라는 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도 아니고 그에 반해 오는 혜택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기존에 있던 보상이나 즐길 거리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아니라 보상 획득과 200cc 오픈과도 같은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혜택으로 인해 반강제적인 유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챠 같은 경우는 한 서클 안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수가 정해져 있으며 아무리 운이 없더라도 해당 숫자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면 100% 확률로 아이템이 획득이 가능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뽑기 확률 또한 투명하게 공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런 아이템들이 게임에 크게 좌지우지 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 충분히 개선이나 합의의 여지는 있다는 가정하에 생각보다 괜찮은 과금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에서 실적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번엔 조금 과감하게 이런 과금 모델을 채택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직까진 싱글플레이 밖에 오픈이 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전체적인 게임 과금도 그냥 무난무난하고 충분히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만큼 잘 이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올 뭐 멀티플레이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가 정말 큰 기대가 되면서 걱정도 되겠지만은 이정도면 닌텐도의 모바일 상륙은 충분히 성공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게임이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